한천어축제의 예, 고장 화천에서 뭐뭐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는? 아, 여기저 우리 식포 농고 네. 이 대표님을 만나러 왔고 네. <웃음> 여기 양파 농사로 워낙 잘한다고 해 가지고 양파 농사 네, 그한수 배울까 하고. 어, 먼걸셨네요 네. 오늘 한 3시간 반 정도, 4시 네. 4시간 내 시간 걸리실 건데요. 4시간 걸려요. 아, 4시간. <웃음>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양파 농사에? 아 저희하고는 이제 날씨 기온 차가 있어 가지고 네.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저장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부패가. 저장 예 부패 네. 그래서 아 이쪽에서 농사 짓는 거 하고 어, 종자서부터 시작해서 농사짓는 방법 하나하나 하고 저희의 차이점 어. 그런걸 갖다가 이제 특수한 점을 더 배울까 해서 음. 원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두둑 형성은 지금 한120 정도 됩니다. 12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120 정도 나옵니다. 네, 120 정도 중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어, 20cm 띄우잖아요. 피부 하기 전에 이렇게 흙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고 비닐 안 펄럭거리게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중에 되면 이제 찢어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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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걷어내면 비닐 걷기 일도 훨씬 수월하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 이제 비가 온다든지 했었을 때이 고랑의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 안쪽, 안쪽 줄에는 수분이 좀 부족해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한번 찢어주게 되면 한참 이제 비대시기 때 그때 물을 충분하게 먹으면 이제 균일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찢어지는 시점이 비돌 중에 찢어져 너무 크면 또 찢기가 힘드니까 예, 한 3월 말에서 4월 초정경 옆에 놈들은 이 길보다 좀낮죠 여기는 여기는 조금 높잖아요 그러면 앞뒤 경사가 조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앞뒤가 한 60cm 정도? 앞뒤 차이가 그러면 100mm, 200mm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가면 고랑에 수, 물기는 있겠죠? 근데 고랑에 고여있는 물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뒤로 다 빠져나가게끔 습해 입어서 장에 입는 게 훨씬 덜하죠 비닐을 파보면이 모래 땅인데도 수분이 아직 많거든요 흙이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근데 지금 내일모레 또 비가 잡혀있거든요 여기요 그러면 그 곰팡이균들, 노균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많이 활발하기 좋은 날씨거든요 올봄에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를 한 2월 한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노균병포자가 보였을 때 약을 치게 되면 늦거든요 보이기 전에 뭐 종합 살균제를 한번 살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또 병이 오면 또 치료제를 한번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날씨가 오늘 따뜻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만약에 추비를 사용해서 전화 주면 뿌리에서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일모레 여기도 비가 잡혀 있거든요. 비 오고 나면 또 성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겨울되면 여기 보직포안시원하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11월달 심어서 강원도에서 지금 보직포안덥던지 이중 비닐을 안쓰면 다 알아주겠죠? 너무 늦게 심으면 터널을 예, 해도 다죽고요아 터널을 해도 네, 일단 뿌리가 어느정도 안 박혀있으니까 네. 예 단수를 몇일 전까지 끊어요? 6월, 6월 초 되면 거의 끊죠? 그러니까 투하가 아, 보름 전에 끊는다? 한 10일 정도 는 전에는 끊어야죠 농약방 가서 이렇게 5 0 0 m l 로 전착제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주문 생산해서 이렇게 1톤씩 1톤씩 주문해서 저희가 그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웃음> 4천 리터를 사용하려 그러면 그 빈통 나오는 것도 막 하루 치고 나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만한 부대 안에 막한 통이 나오 한 자루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통에다 받아갖고 쓰면 뭐 가격도 저렴하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도 살릴 수 있으니까 빈병을 덜 만들어내잖아요. <웃음> 슈퍼츄비랑, SM4입니다. 뭐, 일반 비료를 전에는 농협가서 이런 데서 많이 쓰지만, 조금 부족하죠? 뭐, 20년, 30년 전에 나온 비료 아직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미량 요소 성분들까지 보충을 시키고, 어, 질소를, 뭐, 21-17-17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썼었을 때, 한꺼번에 녹아서 땅 전체에 다 퍼져버리죠. 비가 오고 했었을 때, 유실도 많이 되고 그 가스로 많이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금방 다 흡수를 못 하니까. 색깔 자체가 조금 용출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 아, 껍질. 네, 이 네, 껍질만 남았고 지금 이거는 알이 차 이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나온 거죠. 아 이렇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질소를 코팅을 시켜가지고 천천히 녹아 나오게끔 해가지고, 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필요할 때 뿌리 옆에서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소나 NK나 다니면서 전부 다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덜 하는 거죠. 요걸 했을 때는 봄의 주비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추비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요소라든지 다른 NK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뭐 날씨가 지금처럼 추울 때 이럴 때 같은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칠산태 질소로 만들어서 흡수기 빨리 빨리 흡수하게 해서 빨리 탄력을 받게 해 줍니다. 구멍이 여덟 구멍이거든요 여덟 네. 구멍이니까 어, 중간에 한번 뿌리게 되면 양가 쪽으로 비료가 들어 가겠죠? 그러면 반반 나눠서 50대 50 이렇게 한번 두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가면 어, 구멍구멍 사이에 비료가 골고루 잘 들어갑니다 슈퍼추비는 소표성입니다 사용하시고 한 3, 4일 만 지나면 쫙 올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존 거 사서 써도 되는데 사서 쓰니까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재농사 잘지려고 제가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였는데 <웃음> 농가분들이 나도 나도 써보니까 좋으니까 나도 나도 하래농사 짓고 그동네 이제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이비료로 바뀌어 버리고 왜저 집에 처음 사서 썼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아우 너무 좋아 <웃음> 다음에 사용할 때내것도좀 주문해주세요 내것도 주문해주세요 <웃음> 한 동네에 이제 이게 들어갔었을 때그 마을 주민분들이 전부 다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내 밭이랑 다른 집의 밭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여 미생물 벨렛이거든요 어디에서부터? 개분 이라고는 말 안하면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여에 가공 개분 70% 에 커피박 15% 그 다음에 그 이종 미생물이 어 15%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미생물들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에 2만5천원씩 이렇게 파, 그 판매가 되니까 그냥 대량으로 쓰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실러스 리체니 포미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을 이렇게 두 가지 넣어서 이제 생육 촉진과 뿌리 밝은 병원 균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균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건 유기농업자들, 유기농 공식까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받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50% 보조사업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강원도 쪽은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파천에 네, 가면, 능력팀들하고 네. 같이 합세해서 네.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문경의 영순농협 가면, 그, 양파 장목반도 있고 다 있으시거든요. 거기 농가분들도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해서 한번 사용해보시고, 같이 농사 지시다가, 어, 조합장님이라든지, 거기에 회장, 장목반 회장님하고 전부 다 저희 농장에 한번, 뭐, 둘러보러 오셔가지고, 자꾸자꾸 좀더 나은 농사 방법을 찾고, 이제 농가들이 수확량을 많이 올려서, 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영상도 찍어서 남겨드리고 하니까 어 구독해 구독하셔서 많이 네. 그 시청하고 계시면 좋은 정보를 저희가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한국 농수산 tv 를 통해서 한국 농수산 tv 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큰큰 <웃음> 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유 어, 감사합니다 <웃음> 미리편이 농사님의 워낙 어,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보고 네. 그래 이제 그래도 어,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람을 <웃음> 느끼네요. 저희. 네. 열심히 보람을 더 열심히 <웃음> 더 열심히 좋은 팁들 많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농수산팀이는 우리 농민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Here we go.